아 이제 오늘 그 메밀 메밀 그 김치 절을 할 건데요 아, 김치 안 씻고 넣으면 좀 강할까봐 순하게 먹으려고 묵은지를 이렇게 씻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걸 꼭 짜야 돼이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아 이게 붙일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거를 김치를 그냥 이렇게 붙이는데 나는 그러면 김치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송송 썰어가지고 많이 넣기 위해서 그냥 송송 썰어서 붙여서 먹을 거요 깻잎 깻잎 향이 좋아서 내 쪽파도 넣어도 되고 그러는데 나는 깻잎 향이 좋아서 깻잎을 넣으려고 고추 조금 얼큰하게 고가나 빨간게 좀 들어가야 이쁘니까 메밀 100% 100% 국산 이거를 그냥 400g인데 그냥 다 해버려야지 넣고 또 메밀은 이렇게 좀 끈기가 약하니까 잘 이렇게 부스러지니까 여기다가 도토리묵가루를 100g을 합칠거예요 계란 하나만, 흰자 만 끈기 으라고 이렇게 한자만 넣는 거야 그렇게 좀 적다 음. <웃음> 고추도 넣고 눈 오는 날에는 왠지 이런 게 먹고 싶죠? 김치가 들어갔으니까 간은 안 해도 돼 먹으면서 아니, 부치면서 먹어야 되니까 간장을 만들어야지 음, 간장 소스 3개 정도에다가 저 일반 식초 2개 정도 넣고 매실 고춧가루는 조금 음. 여기다 넣고 부치면서 먹어 삐야지잖아요매미 음. 넣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한세쪽이가두쪽 붙이면 먹다 말잖아. 안 그래? 그래도 못 잘라. 못해. 아유 진짜 이게 똑바로 야지다 뭐, 어. 이게 이게 이 끈기가 약해 기름 이 적으니까 이상하다? 그거 간장 찍어요. 간장 찍. 어. 기름 많이 무대 해야 기름 좀 덜어가지고. 맛있네. 응? 맛있다. 맛있어. 맛나보려 응. 음맛 맛나 응. 음, 다나 <웃음> 응. 한 응. 먹어볼까 응. 응. 맛있어 응. 응. 응. 응. 가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리응 아 밀가루는 안 들어간 건가? 응. 음. 아 그래서 부드럽구나. 응? 어? 그 부드러워. 부드러워? 음. 메밀아 메밀 메밀만 하면 되는데 메밀만 하면 끈기가 음. 약하니까 도토리 묵가루좀 넣지. 음. 그렇게 하니까 이뭐 이렇게 주문 음? 좋아. 부드럽고. 음. 메밀 다음에는 맛있어. 메밀 전병을 먹자. 음. 메밀 전병. 도토리 묵하고 메밀로만 하니까 좋네. 음. 밀가루도 드셔먹고 몸에도 좋고 밀가루 안 지가서 음. 야목파 아줌마 어라 먹으면 좋네 응? 뭐라 라고 지금? 가줌마들 음. 놀지 않나? 놀아 오늘 오시면 되겠으면 손 아줌마하고 손해 아줌마 오후에 오시면 나일 가셨나? 오젠 일대손 아줌마 아줌마 음. 안어 아, 언니! 맴물 좀 붙이고 있어! 맴물 좀부치고 있어? 응! 아유, 좀 쉬고 있어. 아, 나 언니 생각나. 아 가야지, 그러면. <웃음> 지금 간다. 얼른 아. 와. 아. 빨리 오세요. 응. <웃음> 언제? <웃음> 지금 언제 또? 어 아이고, 못 살아. 둘다 있지? 응. 어머니, <웃음> 어머니 어머 혼자 못 오지. <웃음> 운전 못 하니까. <웃음> 냉장하겠구만 <냉장고는 웃음> <아니었구만>. 응. <웃음> 이러거한 먹으면 돼.